안녕하세요. 러블레터의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12시 6분에 녹음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녁에 늦게 수업이 끝난 것도 있는데... 어, 아 늦게 끝나고 짬뽕을 한그릇 먹고 왔네요. 삼선짬뽕을 한그릇 한 먹고 왔네요. 어, 저녁시간에 오면 이제 저도 쉬던 시간이기 때문에 늘 갈등이 되는데 사실은 뭐 이거를 듣고 도움이 되실 분이 있어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그냥 저한테 좋은 습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런 걸 함으로써 저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 성경 그중에 영어성경의 중요한 문장들을 또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어, 좋게 얘기하면 정신 무장이고, 예. 또 정신이 잘 무장되면 또더 몸도 뭐 제가 필요한 곳에 잘 쓰게 되겠죠. 예. 어, 오늘 화면에 보이는 말씀은 영어 성경 부분에서 Romans chapter 5 verse 6 거든요. 한글 성경의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로 드디어 진입을 했네요. 약간 뭐 성경의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닌데 로마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피상적인 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정말 구체적인 믿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준 성경의 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저 개인적으로 좀더 스페셜한데 로마서 말씀 중에 핵심 영어 문장을 하나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예, 오늘도 굉장히 좋은, 뭐늘 그렇지만 너무 귀중한, 굉장히 귀중한 문장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여자 목소리 먼저 세 번. He didn't and doesn't wait for us to get read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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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것은 어떤 그 로마서 5장 6절 일부분인데요 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며칠 동안은 계속 할것 같습니다 예. 음, 제목 기다리지 않는 사랑인데 굉장히 멋진 사랑입니다 어, 여기서 희는 당연히 어떤 신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 어떤 신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didn't and doesn't, didn't, doesn't, 뭐 이런거 아시죠 여러분? 예, didn't 는 과거 행동 부정하는 거, doesn't 는 현재 행동을 부정하는 거죠. w a i s n 다하실 것이고, for us to get ready. get ready, get이 어떤 상태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be ready 하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고, get ready 하면 이제 준비하세요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틀립니다. 예. 시작하자고 할 때도 let's get started, get started, 뭐 이런 표현 들어보지 않았나요? 예, 상태가 변하는 거. 예. 음, to가 약간 미래적인 뜻, to 다음에 동사가면 미래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는데 앞에 for us, 이런 것이 그 이하의 행동의 의미상의 주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되는 것을 그분은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으신다. 뭐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어, 아주 어렵진 않는데, 뭐 이런 거어 예. 그러니까 주어 바꿔서 이렇게 연습하면 되겠죠. I'll wait for you to get ready.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I'll wait for you to get ready. 네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이렇게 주어 바꿔가면서 여러분 영어 어떤 영어로 스피킹하는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연습을 해도 되겠는데. 어 이게 이제 왜 좋은 말씀이냐면 뭐 이것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아유 좀 준비할 때까지 좀 기다리지 왜안 기다려 뭐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사실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 뭐 영어 표현 중에 helpless helpless라는 게 help에 l-e-s-s 어미가 붙은 건데요. 그러니까 도움이 없다. 이게 뭐냐면, 무력하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어떤 형용사예요. 어, 여러분이 가장 비슷한 동의어는 weak, weak 이란 단어 있죠? w-e-a-k, weak. 예. 그러니까 되게 너무 약하고 무력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것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준비가, 뭐, 신을 만날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이 먼저 액션을 취해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우리를, 뭐, 아, 제가 옛날에 굉장히 요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제가 호의를 받았던 이제 저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전에 제가 대학생 때어 굉장히 더운 여름날에 혈기 왕성할 때니까 어 그때는 지금처럼 미만도 아니었고 슬퍼지네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강의들 사이에 공강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농구장 뭐 농구장 족구장 이런데 있는데 저도 막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당시 에 농구를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엔 탁구를 좋아하지만 그래서 막 더운 때약빛이 내려 쬐는데도 이제 같이 하던 뭐 선후배 들 친구들하고 공강시간이면 그냥 농구, 농구공을 농구공 가지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한 10분만 뛰어도 땀에 쩔거든요 이 쩐다는 표현 좀 죄송한데 예. 머리도 막 당시에는 머리도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머리가 좀 많이 빠졌죠 예. 그래서 막 머리도 떡이 되고 그 그러니까 다음 강의를 수강하려고 들어 가자면 민폐의 상황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막 옆에 앉은 사람이 이제 엄청 땀냄새가 나는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대충 닦고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사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녔는데 어쨌든 기숙사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1층 기숙사 1층에 샤워실에 가서 수건도 없으니까 그냥 임시로 세수하고 머리 이렇게 찬물로 이렇게 헹군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렇게 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기숙사에 있던 제가 볼 때는 오늘 선배님 같아요 당시에 선배 같은데 이제 제 상황을 본 거죠 아 얘가 그냥 운동하다가 들어와 가지고 허겁지겁 딱닦으려고 딱 하나보다 그냥 아무 얘기도 아무 얘기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쓱 나가더니 이렇게 들어와서는 뭐이 우산 아이 우산이래 우산이 아니죠 갑자기 우산이왜나오네이 수건 <웃음> 한국말 영어 둘다 지금 혼선이 왔네요 수건을 쓰라고 그렇게 주고 갔던 그러니까 수건도 이렇게 막 쓰던 게 아니고 이제 빨아가지고 햇볕에 잘 말려서 뽀송뽀송한 그래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타이밍에 나는 진짜 하플리어 했었죠. 어떤 상황이 어떤 면에서 그냥 머리 말릴 것도 대충 털고 들어가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고마운 선배님 덕분에 머리를 제대로 이제 수건으로 말리고 사실 뭐 별다른 게 아니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가끔 살다 보면 그 어, 예상하지 않았던 그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영어 문장처럼 어, 그, 나를 도와준 선배님이, 내가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때까지, 뭐 도와줄, 솔직히, 도와달라고 말할,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숙사 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들어가가지고 닦고,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 수돗물 도둑인 거죠, 어떻게 보면. 도둑은 너무 심했나? 예 어쨌든 어, 기숙사 비를 안 냈으니까요. 예, 양심 선언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근데 하여튼간 그 선배님이 그런 상황을 알았을 텐데 진짜 야박한 사람이면 아니 저기 당신은 기숙사생 아닌데 여기 왜 이용합니까? 그러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아니면 제가 막아 봐주세요. 뭐 너무 지금 땀이 많이 나서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그분이 나의 피로를 기다리지 않고 도와줬다는 게 하여간 좀 평범한 그런 호의는 아니었 이렇게 아, 흔히 경험하는 호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걸 설명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어또 이제 기다리지 않는 사랑에 제가 경험한 예를 들어 드렸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보면, 뭐, 가까이 있는 제 여동생, 이런 보면은, 아이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어, 때로는 제가 막 지나치다고 느낄 정도로, 아, 이런 필요가 느껴지면, 먼저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막 진지하게 정식으로 뭔가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데 익숙해져 가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일단은 내가 살기가 바쁘니까 남들의 필요를 먼저 굳이 얘기도 안 하는데 어,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돕는다는 게참 점점 익숙하지 않는 삶의 어떤 스타일로 가게 되고 또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너무 혹으로 보지 않을까 만만하게 보지 않을까?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실제 그런 경험들도 많이 또 살면서 하게 되잖아요 사실은. 어, 나는 호의로 했지만 저쪽에서 그거를 아기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험들 다좀안 좋은 경험들도 경험하셨을 텐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 이런 좋은 어떤 면에서 기다리지 않는 사랑에 we are not used to it. We are not used to that kind of love. 그런 종류의 사랑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나요? Am I right? 제 말이 맞지 않나요, 여러분?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신의 사랑은 또 레벨이 틀리다는 거죠. 예. 신의 사랑은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도 양재천의 제집가집 주인의 제집 주위에 양재천이 있어요. 그래서 벚꽃 축제가 이제 열리는데 올해는 굉장히 좀 날씨가 봄날씨 치고 추워가지고 빨리 꽃이 폈다가 지는 것 같아서 잠깐 가봤는데 조금 실망스러워서 사실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제가 근데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같이 나눌 만큼 와 이렇게 진짜 그렇지가 않아서 근데 하여튼간 여러분 정말 신이 그 벚꽃을 또그 아름다운 양재천, 뭐, 인간이 조성한 거긴 하지만, 그런 자연을 만든 신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인간의 예술작품을 능가하는 아름다움이 볼 때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연을 즐기는 그런 즐거움을, 만약에 진짜 조물주가 있다면, 창조주가 있다면, 그 창조주는 자기에게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관심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도 다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비를 내려가지고 어떤 곡식이나 과일이나 이런 작물들이 자라게 해주고 어떤 그늘을 제공하고, 예. 그런, 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신이 기다리지 않는 거잖아요. 예.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뭐, 벚꽃이 피지 않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어 하지 않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예. 물론 자연재해를 신에 내리는 저주다. 뭐 이렇게 어 옛날에 어디죠? 거기 예. 폼페인가요? 예. 화산폭발? 굉장히 타락한 그런... 뭐 그런 건또 다른 문제니까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아시겠죠? 예. 인간들이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어 신이 어떤 호의를 베푸시는 거죠. 자연이라든지. 근데 그 가장 그 어떤 클라이맥스 절정이 이제 오늘 우리가 오늘부터해서 보게 될 로마서에 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원앤 온리 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 그런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해플리스 어떤 어 무력한 어떤 창조주의 신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관심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막 rebellious rebellious 라고 그러죠. 굉장히 반항적이고 예, 되게 어, 무관심한 예, 전혀 관심이 없는 예, 그런 인간을 위해서 게했다는 것이 기다리지 않고 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라는 거죠. 알면 알수록, 예. 저는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고, 물론 그 근거는 뭐, 성경이죠. 뭐, 제가 뭐, 제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예. 사랑, 어, 성경을 토대로 해서 저의 작은 경험들, 뭐, 추억들, 예. 그리고 또 제가 아는 분들의 그런, 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거니까, 예. 음. 그렇게 기다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게 정말 뭘까요? 예, 그거는 성경에서 저, 저도 계속 강조할 것이지만, 어떤 신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생명이고, 예.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너무나 좀, 예, 뭐, 뭐라 그럴까요? 황당한 컨셉이고, 너무 이렇게, 뭐, 귀신 신화, 그 무슨 말이죠? 예, 이거 제가 점점 나이들 속 표를, 예, 이것도 <웃음> 들으시는 분 중에 <웃음>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아시죠? 생각나는 분들 답을 적어주세요. 저번에 크립토나이트처럼 예, 나중에 제가 밥이라도 사겠습니다. 예, 선물, 제가 쓴 책이라도 예 선물로 드리고 보답을 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I'll make it up to you. I'll make it up to you.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미국 사람들 보상하는 거좋아하니까 예.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죠.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 예, 이게 우리가 익숙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그게 아닐까요? 왜 그러냐면 오늘도 제가 이제 그 가끔 유튜브를 체크하는데 어, 제 채널을 제가 만들기 시작하니까 체크하는데 제또 열심히 들어주시는 구독자 분 중에 제가 누군지 알것 같아요. 이제. 예. 뭐, 이름을 적진 않겠습니다, 거기다가. <웃음> 피차. <웃음> 피차 예를지키자고요 <웃음> 근데 이제 어린 시절 친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같이 떡볶이 먹던, 제가 선거대회에서 끝나고 떡볶이 먹었던 얘기 해서 저, 그거 듣고 적으신 것 같은데, 어, 제가 어린 시절 교회 생활할 때, 우리 아는 분, 이거 듣는 분들다 아실 거예요. 미소의 집이라는 구반포에 그, 정말 레전더리한 전설적인 떡볶이집 에프라우스가 맛집이라고 그러는데 에프라 우스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있거든요. 순대 튀김이랑 뭐 팔던. 예. 그런데 가서 에프라우스도 많이 갔지만 세화 여중 여고 앞에 어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지나칠 정도로 또 맛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뭐좀 적은 비용에 굉장히 배 터지도록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떡볶이 먹던 때가 그립다. 이 글이 있었는데 어... 이제 제가 수업을 하다가 영어 수업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그때 생각이 좀 났어요. 그 댓글이 그런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린 시절 그때가 떠오르는데 너무 아련한 거예요. 약간 약간 명, 순간 먹먹해지기도 하고요. 야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때는 참 내가 어렸었지. 그때는 참 귀여웠었지. 약간 이런. <웃음> 어 갑자기 슬조 슬퍼지네요. 예 너무 you know things change. Things change. 영화에 많이 나오는 표현 아닌가요? 예. 다 바뀌는 법이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추억으로 잊어버리기엔 그것이 다 정말 끝이다. 너무 소중했던 시간들이고 우리 인생이 성경에도 안개와 같이 예. 그런 지나간다, 미스트다 미스트. t 예, mist란 여러분 영화도 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영화.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끝나고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disappear, 이렇게 disappear, 사라져버린다면, 너무 이제 허무하지 않나요, 여러분?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뭐 사랑하는 이성이건 아니면 가족이건, 저 같은 경우 이제 할머니 키주셔서 할머니하고 되게 애틋한데, 그, 효도도 못해가지고, 예, 진짜, 부러지 않은 웅미단데, 그게 끝이라면, 너무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그 추억들, 그 많은 어떤 사랑의 순간들, 이거 뭐,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 뭐, 순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거다. 영원하다면 가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문학작품이나 영화 같은 것도 본 적이 있지만, 음, 음, 음, 저는, I don't think so. Yeah, I don't believe so.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아요. Yeah,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면 yeah,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게 베스트 아닌가요? Yeah, 그냥 땡! 끝나는 거. Boom! Disappear. 사라지는 그게 더 better? Is that better? Really 그게 정말 더 좋나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했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love is a choice. Choose what is best. 이 얘기 계속하네요. 예, 저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설득 당한 게 best가 영원한 사람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거라는 거예요. 예, 저는 뭐제 채널을 듣는 분들도 어, 솔직히 얘기하면. <웃음> 제가 막낄끗대면서 얘기하지만 설득 당하기를 바래요. 예. <웃음> 그래서 이렇게 용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 어, 좋은 게 있다면 나눠야 되잖아요. 예. 뭐 제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뭐 특별히 돈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예. 물론 오늘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신은 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의 외아들을 어, 우리가 그죄 없는 아들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어떤 용서되고 우리가 다시 영원히 어, 신과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런 어떤 큰 양보, 양보라고 표현은 너무 약하고 sacrifice, 예, sacrifice sacrifice가 희생이잖아요. 예, sacrifice를 하신거죠. 예, 어, 기다리지 않는 사랑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신의 계획대로 기다리지 않고 이제는 그 어떤 하이타임, 어제도 얘기했던 예, 때가 찼기 때문에 예, 그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태해서 정말 그죄 없는 그 신의 아들이 죽음으로써 예, 우리가 필요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것이죠. 예, 자, 오늘은 뭐 조금 늦게 시작해서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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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didn't and doesn't wait for us to get ready. 여러번한거 같은데 맞나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He didn't and doesn't wait for us to get ready. 예, 멋진 문장인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CV가 아니고요. The message 그 by Eugene Peterson. 그 The message라는 예, The message가 줄임말로 MSG라고 해놨더라고요. <웃음> MSG.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뭐, 어, 여러분이 꼭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예, 내가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더 열심히, 요런 거를 제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신은 없어요. <웃음> 자신은 없습니다. 예, 솔직히, 예, 솔직해지고 싶어요. 예. 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listening. See you.